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초보명사분들이 가위 자국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위 자국을 안 내는 방법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두 번째는 덴디와 낮은 상고의 어떤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두 가지 꼭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지금, 이제 뒷머리 같은 경우는 짱구 머리를 원하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어, 일명 가위밥이라고 그러고, 가위 자국이죠. 자국을 없애는 방법은, 지금 현재 가위 자국이 잘안 났죠? 예, 네, 전에 잘랐던 머리이기 때문에 가위 자국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나게 하려면, 이렇게 가위질을 밑에 45도로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위질을 천천히 올려주시고, 여기가 점점 떠져요. 이렇게 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천천히 잘라주시고 살살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가위질 할때 오른쪽 손에 있는 그 가위질은 어, 가위의 어떤 형태는 그대로 올라가 주셔야지 예, 이거를 어, 가위를 움직인다거나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잘라주세요. 그러면 층이 안 생기죠. 골고루 된 층이 생기고 가위 자국은 절대 없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을 자를 때도 이렇게 4 5도 띄우고 우리 머리에 붙였어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리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자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할 때는 이렇게 천천히 같이 왼쪽 손도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천천히 같이 미세하게 같이 올라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힘을 좀 빼고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거 머리를 하실 때는 계속 연습을 한 상태에서 손님한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손님 머리로 연습하시면 안 돼요. 자, 위, 아래 위 아래 이런식으로 위 아래로 계속 이렇게 잘라 주시면 가위 자국이 안 생겨요. 일명 가위밥안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위 아래 이런식으로 그리고 또 한가지 어, 상고머리와 밴디컷의 어떤 차이점을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또 계시던데 어, 상고머리는 지금처럼 밑에 부분이 조금 짧게 낮은 상고도 마찬가지지만 요 밑에 이렇게 짧게 쳐가지고 살짝 올리는 듯 하면서 짱구머리를 만드는 게 우리가 보통 낮은 상고라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었을 때 댄디머리는 이 상태 그대로라면 자, 차이점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위에랑 연결을 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깔끔한 상태로 그러니까 손님들은 그런 머리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된 머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자르기 싫고 어, 또 나름대로 이 밑에 라인이 너무 바싹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머리를 우리가 댄디 머리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댄디 머리와 낮은 상고를 착각해서 잘라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초보미용사 분들 중에서는 절대 그렇게 자르시면 은 손님들도 처음에는 깔끔하게 보이지만 너무 짧아 보인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자이 차이와 이 차이 보시면 밑에 부분이 짧게 잘린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이 부분은 낮은 상고라고 해요. 어차피 이분은 낮은 상고에서 짱구 머리를 원하는 머리로 제가 자를 거니까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부분이 허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낮은 상고에서 밑에 라인을 잘라 주신 거고. 이 부분처럼 밑에 라인이 짧아 보이지만 이렇게 라인만 정리해서 위에 라인과 정리가 된 머리를 우리가 댄디라고 하는거죠. 댄디, 이런 식으로. 옆에 여긴 보지 마시고요. 밑에 뒷머리 뒷머리 라인만 보시면 자, 낮은 상고와 분명히 댄디라는 말이 정확하게 틀린 머리라는 걸 알고 지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한가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 부분은 밴디 이 부분은 낮은 상고 네 알았죠? 감사합니다. 자 뒤에 마무리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현재 낮은 상고로 자르고 있죠 낮은 상고인데 짱구 머리식으로 윗머리를 좀 잘라달라고 하셔서 뒷머리를 너무 많이 안 올린 머리로 할 거예요.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 어, 좋아요와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댄디였던 댄디였던 머리. 자, 방금 잘랐던 댄디였던 머리를 상고 머리로 자른다면 이렇게 낮은 상고로 2mm, 2mm 정도로 해서 밑에 라인을 살짝 정리해 주시고, 자, 이렇게 위에,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살살 쳐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최고로 좀 낮춰 볼게요. 천천히. 위에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고. 그러면 가위 자국이라던가, 이런 클리퍼 자국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위아래 잘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천천히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게 낮은 상고죠?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낮은 상고, 그죠? 깔끔하시죠? 층 없고 가위밥 없고,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좀 글자린데 있어요. 근데 제가 어 마무리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초보명사 파이팅.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